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쿠팡 파트너스 배너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블로그 요 하단에다가 음, 조금 전에 보셨던 우리 여기 있는 쿠팡 파트너스의 링크 생성에 있는 검색 위젯 이라는 곳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검색을 바로 할수 있는 위젯이 있습니다. 이 위젯을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HTML 복사라는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이 메뉴들에서 지금 레이아웃이 저는 이 위쪽, 그리고 아래쪽을 나눠주는 일단 레이아웃인데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레이아웃 변경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 변경이라는 메뉴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위젯 직접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쿠팡 검색이라고 해서 위젯 코드 입력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혹시 문제가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뜨시냐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쿠팡 파트너스의 링크는 아이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링크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아이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링크는 지금 말씀드렸었던 검색 위젯으로는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 검색 위젯은 이곳에 넣을 수가 없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너를 안 넣으면 다시 고객들이 클릭할 수 있는 경로를 다시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카테고리 배너라고 하는 배너, 이미지 배너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와우에 있는 걸로 해서 삽입해 볼 건데요 이곳에 삽입하실 때 위젯 직접 등록이라는 곳에 가로 세로의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가로 700 아, 170 사이즈 이내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170 이내의 사이즈는 160 곱하기 600. 이건 너무 근데 길어, 길죠? 어, 만약에 제가, 음... 블로그 형태를 이렇게 가로, 세로, 2단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사용을 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이용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홈페이지형 블로그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1단형으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건좀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이 배너를 복사해가지고 위젯에다가 쿠팡 배너라고 삽입해 준 다음에 위젯 코드 입력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예시로 나오겠고요 등록 버튼 눌러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은 제일 하단 부분에 배너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배너를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 올리시면은 배너 위치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시고 적용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이 쿠팡 배너가 이 상단에 삽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배너를 삽입하시게 되는 것으로 내 블로그에 들어왔는 고객들께서 이 버튼을 클릭해가지고 쿠팡에서 하나도, 하나라도 도하나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은 저한테 리워드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배너 삽입은 꼭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여기에 있는 카테고리 배너로 해서 생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이나믹 배너라는 부분도 있게 되시는데요 다이나믹 배너로 들어가시면 배너의 제목을 눌러주시고 배너의 타입 선택해 주시고 배너 데이터,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올 건지 그리고 너비 얼마로 할 건지, 높이 얼마로 할 건지 에 대해서 배너를 만들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스크립트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 코드도 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약이 좀 쿠팡 파트너스로 네이버 블로그를 함께 이용하기에 제약이 좀 많이 따른다 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쿠팡 파트너스 배너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